간단하게 돼지 등뼈 김치국을 끓일 거예요 묵은지 김치국 그래서 이걸 일단 물에다가 좀 핏물 빠지게 좀 담가놔야 돼요. 좀 약간 미지근한 물로 담그면 더 빨리 빠져요. 너무 뜨거운 물 하면은 피가 익어버리니까 안우러 나니까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담가놓으면 핏물이 빠지니까 이게 핏물이 좀 우러났네요. 한 시간 담궈놨는데 끄치자 이정도만 붓고 이 돼지 잡내를 잡으려면 은 된장을 넣고 좀 끓여줘야 돼요 그러면 잡내가 안나올게수입좀 넣고 끓일거야 네군데를 나가나 봐 우와 이게 냄비 좋구나 일고요 한번 살짝 살짝 끓여주면 핏물 뺀이라고, 냄새 제거하고 한 3분에서 5분 끓였어요, 사이 물을 따라불고, 깨끗이 채야 돼 불을 키고쌀뜨물을 부어줘야 돼 이게 푹 끓여야 되니까, 뼈가 물릴 정도로 끓여야 되니까 물을 좀 넉넉히 부어주고 이 압력솥에다가 끓이면 쉽게 금방 물르는데 끓이면서 뼈속에서 그 뽀얀 물이 우러나라고 그냥 은근히 이렇게 좀 오래 끓일 거예요 짜자잔 1시간 삶았어요 그랬더니 뼈가 부드럽게 물렀네 쭉쭉 빠지니까 이정도 물르면 먹기 좋게 파을좀 썰어 놓고 김치를, 김치를 넣어야 되거든 잘라가지고 넣을 만큼만 이 건데기는 이제 적당히 너무 많이 넣으면 먹기 나쁘니까 좀 끓여야 돼 마늘 좀 넣어주고 간을 좀 봐야지 싱거운가 짠가 싱거워서 국간장 고춧가루 도좀 넣어주고 여기에도 감침이, 이거 소고기 감침이 조금 넣어주면 맛이 훨씬 나니까 이거는 선택이에요 한번퍽끓였으 이제 막 떠먹으면 돼 이렇게 간단한 돼지 등뼈 김치국을 끓였어요 이게 추울 때는 이렇게 뜨끈뜨끈하니 뼈도 뜯고 김치국도 국에다 밥도 말아먹고 그러면 이게또 일품이요 등겁 뜯까, 이거 뜯까? 뼈다귀 뜯어먹기 좋은 거 이게 오늘 눈도 오고 추운 날씨에 이렇게 어, 뜨끈뜨끈한 드, 돼지 등뼈 이거 김치 넣고 끓이면 간단하니까 이렇게 해서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